백도어는 롤에서 빈집털리를 뜻하는 말로 한 명의 유저가 상대팀의 눈을 피해 적 진영 깊숙이 침투해 타워나 넥서스를 몰래 파괴하는 플레이를 의미합니다 설명한 것처럼 극단적인 플레이 성향을 띄기 때문에 적이 의도를 파악할 경우 본대가 4대5 한타에 먼저 당하면서 패배의 단초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적의 눈을 피해 백도어를 성공시킬 수만 있다면 아무리 불리했던 경기라도 한 번에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 경기에서도 백도어 전략을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백도어를 시도해 한 번에 역전시켜 섰던 프로리그의 경기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소개할 프로리그에서 백도어를 성공시킨 경기는 2014 IEM 카토비치의 4강 2세트에서 벌어진 KT블리츠와 MB 게이밍의 경기입니다 양팀 정글러가 초반부터 바텀 위주의 경기를 펼치며 초반 킬스코어 2대2 동점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바텀에서 전투가 이어집니다 KT블리츠의 카사딘이 먼저 합류해 타워다이브를 시도했지만 카사린도 타워에 죽게 되면서 큰 이득을 보지 못하는데요 k t 리 KT가 용악 한타에서 겜비게이미의 선수 4명을 잡으며 조금씩 이득을 챙겨나갔고 이어지는 미드 한타에서 상대를 모두 잡아내며 글로벌 골드는 4 0 0 0 골드까지 벌어집니다. <목소리> 하지만 1 3킬 3데스를 하며 팀을 캐리하고 있던 카사드니 카직산트 잘리면서 순간 기세가 역전되었고, KT는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데요. 이 패배를 양분삼아 캠비 게이밍의 기세는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글로벌 골드는 어느새 동점인 상황, 미드에서 5대5 대규모 한타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전까지 승기를 잡고 있었던 KT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전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목소리> 그리고 추가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 미드 억제기까지 파괴하는 겜비게이밍 이제는 글로벌 골드까지 역전당하게 되면서 겜비게이밍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KT 선수들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레넥톤이 미드에서 적들의 시선을 끌고 레넥톤을 제외한 4명의 선수들이 와드를 피해 적 진영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데요 Oh 갬비 게이밍의 선수들이 탑에 보이는 순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안쪽으로 진입하는 4명의 KT 선수들. 바로 억제기를 파괴하고, 마지막 남은 상둥이 타워를 파괴합니다. KT의 전략을 알게 된 k 비 게이밍은 바로 귀환을 시도하지만 레네톤이 이를 방해하면서 루시안만 본진으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KT는 루시안을 죽이고 본진까지 파괴하면서 대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고 팀원들과 함께 부둥켜 안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프로리그에서 백도어를 성공시킨 경기는 2015 LCK 서머 플레이오프에서 벌어진 쿠 타이거즈와 KT의 2세트 경기입니다. 시작부터 양쪽 바텀이 라인 수합을 하면서 별 소득 없이 동등하게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 문제만 아니겠습니다만 미대에서 역경을 대비하던 KT의 엘리스와 맥사이가 만나게 되는데 두 정글러 모두 당황한 듯 보입니다. 아, 다이아나. 아, 다이아나. 아, 다이아나. 이 위치에서 엘리스가 대기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렉사이는 필사적으로 도망가지만 결국 다이애나에게 키를 내주면서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드시> 후 타이거즈가 킬스코 2점이 밀리는 상황, 바텀 3인 다이브를 시도해 이득을 보려 하지만 실패로 끝나게 되고 반대로 역습을 당하게 되면서 상대에게 키를 내주게 됩니다. <드시> <드시> KT는 승기를 굳히기 위해 몰래 바론을 시도하는데요. 쿠타이거즈가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전투가 시작되었고 HP가 적어진 피즈와 쓰레시는 잡지만 바론은 KT가 챙겨가면서 약간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오! 어느덧 망골드를 앞서가는 레드 지정의 KT. 2드에서 5대5 한타가 열리는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럼블궁이 환상적으로 들어가면서 KT 선수 3명을 잡고 쿠타이거즈가 한타에서 대승을 하면서 바론까지 챙겨가는데요. 최대한 이득을 보기 위해 KT의 미드 억제기를 공격하는데 다이애나가 무리하게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쿠타이거즈 선수들에게 1사를 당하면서 녹아버립니다. 핵심 들러가 사라진 KT는 당황했고 억제기는 물론 쌍둥이 타워까지 위협받으며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지속된 전투로 인해 HP가 많이 떨어진 쿠타이거즈는 KT의 추격을 피해 퇴각하고 정비를 하게 됩니다. 경비가 끝난 쿠타이거즈는 바로 KT 본진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계속된 한타에서 패배한 KT는 5대5 정식 한타를 피하면서 뒤쪽의 핵심 딜러들을 노리지만 쿠타이거즈도 전략을 파악하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전투를 하지 않고 망설이고 있던 상황에 다이애나가 적 진영 깊숙이 텔레포트를 사용해 백도어를 노립니다. 이를 알아챈 쿠타이거즈의 럼블이 다이애나를 받기 위해 귀환을 하고 다이애나가 빠진 KT 본드는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아! 이제 믿을 거라고 백도어를 늘어간 다이애나밖에 없는 상황, 빠르게 복귀한 럼블에 의해 다이애나의 HP가 딸피가 됩니다. 오, 오, 하지만 다이애나가 기적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자신보다 체력이 많은 럼블을 잡아버리게 되는데요. 알리스타가 뒤늦게 본질을 막기 위해서 왔지만 다이애나가 딸피 상태로 눈빛가호의 실드를 활용해 간신히 버팁니다. KT 선수들은 다이애나를 믿고 적들이 귀환할 수 없도록 자신의 몸을 던져 필사적으로 방해했고 팀원들의 희생을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다이애나가 결국 네서스를 파괴하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소개할 프로리그에서 백도어를 성공시킨 경기는 2 0 1 4 IEM 카토비체 8강 비주에서 벌어진 SKT 게이밍과 푸나틱의 경기입니다. SKT 게이밍은 한국팀이 아닌 독일의 프로게임단으로 스타트와 카운터 스트라이크로 유명했었는데요. 상대는 롤드컵 초대 우승팀인 푸나틱. 벤픽에서 푸나틱의 에스페케 선수가 후픽으로 카사딘을 픽합니다. 그 당시 카사딘은 솔랭용 캐릭터라는 평가를 받았었지만 에스페케 선수는 남들보다 빨리 카사딘의 후반 캐리력을 알았기 때문에 케이틀링과 함께 후반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카사딘을 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경기. 게임 초반부터 푸나틱은 라인수합을 시도하며 자신들이 준비해온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SK 게이밍도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푸나틱의 바텀 타워를 먼저 파괴하며 1000골드 가량을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성장을 하고 있던 카사딘을 막기 위해 미드로 기습을 하게 되는데, 미드 백업으로 온 람머스만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한 잔나가 타워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올 때 기회를 본 카사딘과 자이라가 역습을 시도했고, 카사딘이 오히려 1킬을 챙기면서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나 판타에서 플라틴은 대패를 하게 되고, 블러블 골드는 2000가량 벌어지면서 닥터 먹재기까지 위험해지게 되는데요. 람모르기니가 적 진영 안쪽까지 깊숙히 들어가면서 탱킹을 하고 케이틀링과카사딘이 프리드를 넣으면서 SK게이밍을 간신히 몰아내게 됩니다 기세를 몰아 푸나틱의카사딘이 이지리어를 암살한 뒤 바론을 챙겼고 늦게 도착한 SK와 한타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매복하고 down... 있던 카사딘이 진입하는 초카스를 먼저 공격하고 자이라궁이 두 명을 뛰었지만 옆으로 들어온 올라프 때문에 스나틱도 적극적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Right the the Can they l o k down a right n 결국 웰리스가 사망하면서 푸나틱에게 턴이 돌아왔지만, 바로 카직스가 끔살해버리면서 푸나틱의 바허먹지까지 파괴되는데요. 이번에는 푸나틱이 먼저 미드를 밀고 내려가는데, 내복해 있던 SK가 카직스를 잡아내면서 바로을 챙겨갑니다. 이때 약간의 이득이라도 챙기기 위해 카타딘 혼자 SK 미도 억제기를 파괴하고 텔포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실패하고 필사의 도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목소리> 결국 SK의 끈질긴 추격에 카타딘이 죽게 되고 바턴과 미드 억제기를 파괴한 뒤탑 억제기까지 노리는 SK 탑 억제기까지 파괴되면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토라틱이타울을 끼고 5대4 한타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자이라이궁이 기가막히게 들어가고 잘 성장한 키틀린이 안정적인 위치에서 프리디를 하면서 SK를 다시 한번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핵심 딜러인 이지리얼과 엘리스가 죽었고 구할까지 1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역전의기를 노리면서 SK 본진으로 향하는 푸나틱 쌍둥이 타워를 파괴하는데 성공하고 경기를 끝내기 위해 마지막 전투를 하는데 SK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푸나틱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목소리> 이 전투를 통해 소나틱의 카직스와 자이라가 사망했고 카사딘은 빈사 상태가 되고 케이틀리는 추격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끝난 경기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계피로 도망갔던 카사딘이 s k 본진으로 텔레포트를 사용했고 동기어진한다는 생각으로 백도우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를 눈치챈 올라프가 카사딘의 백도우를 막기 위해 자신의 진영으로 급하게 귀환하게 됩니다. 뒤늦게 초가스까지 합류하면서 카사딘을 막아보려 했지만 두 뚜벅이들이 날렵한 카사딘을 제압하기에는 무리였고 딸피로 넥서스를 파괴하면서 극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장면을 확인해보니 카사딘의 HP가 39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당시에 긴장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백도어를 성공시킨 에스펙의 선수를 팬들은 물론 선수들까지 극찬했고 백도함의 스펙의 프라틱의 경기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프로리그에서 백도어를 성공시켰던 경기들을 지켜봤는데요. 프로리그라는 중요한 경기에서 극단적인 백도어 전략을 선택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 스포츠에서 느낄 수 있었던 승리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